안녕하십니까 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x 엑셀 이스 e r t 이번에는 브라우저 보기 옵션 및 리본 사용자 지정을 위한 모스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으로 원하는 시트만 표시하는 문제와 리본 메뉴 표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브라우저 보기, 개발 도구 탭이두 가지 키워드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문제 속에 언급이 되면 브라우저 보기 옵션 및 리본 사용자 지정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현재 엑셀 통합 문서에는 아래에 세 가지의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보기 옵션 및 리본 사용자 지정,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메타 정보라고 하는 세 개의 탭이 있죠. 자, 확인되셨습니다. 자, 이세 가지 탭 중에, 세 개의 탭 중에 웹에서 볼 때, 즉 브라우저에서 볼때 사용자에게 표시할 시트 및 명명한 항목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엑셀 통합 문서 중에는 3개의 워크시트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예제 두 번째처럼 데이터 워크시트만 브라우저에서 볼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세가지 워크시트 중에 데이터 워크시트만 브라우저, 즉 웹에서 볼수 있게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한 통합 문서의 리본 메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엑셀 프로그램의 상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탭들이 존재하죠. 파일 탭, 홈 탭, 삽입, 페이지 레이언,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도움말 자 이렇게 탭들이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 예제 1번이네요. 개발 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해라. 즉 상단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을 오픈시켜라. 자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제 1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개발도구 탭을, 자, 개발도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어디에다가, 리본 메뉴에다가 표시해라. 현재 통합문서, 현재 엑셀에 오픈되어 있는, 자, 그 탭들은, 리, 어, 파일, 홈, 삽입 등등에서부터 도움말까지 있다. 그쵸? 여기에다가 개발도구 탭을 표시해라. 자 리본 메뉴에다가 별도의 탭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지정을 할까요? 바로 엑셀 옵션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옵션은 어디에 있었나요? 상단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맨 밑으로 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면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자, 엑셀 전체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옵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여러가지 범주가 있다고 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수식, 데이터, 언어교정, 저장, 언어, 접근성, 고급 그 밑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우리 상단 탭에다가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보시게 되면 자, 두 개의 셀렉 박스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셀렉트 박스는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자, 리스트업 되어 있구요. 오른쪽에는 현재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엑셀 통합 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탭들이, 자, 오른쪽에 배경 제거,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자, 왼쪽 체크박스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즉,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단 리본 메뉴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 왼쪽 체크 박스에 체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리본 메뉴에서 현재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개발 도구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개발도구 삽입이 됐죠 자 확인됐습니까 자 예제 1번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개발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 해라 자 여기 개발도구 표시 했잖아요 자 예제 1번은 여기까지 풀이 과정입니다 개발도구 탭에는 어떠한 자 그룹과 어떤 명령들이 있을까요 뭐 비주얼 베이징, 매크로, 매크로 기록하는 거, 여러가지 컨트롤 있는 거, XML에 관련된 내용들이 개발도구 탭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과정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매크로,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수정하기 위해서 등등 내용들이 개발도구 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개발도구 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옵션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파일 탭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 범주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개발도구가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지만 시켜주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개발도구 탭은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매크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도구 탭을 반드시 꺼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취소하고 나오겠습니다. 예제 1번은 개발도구 탭을 표시하십시오.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어디에서? 웹상에서 웹상에서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를 열때 데이터 워크시트만 보이도록 브라우저 보기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현재 통합 문서에 3개의 워크시트가 있는데 이 워크시트 중에 데이터 워크시트만 보이도록 브라우저 보기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브라우저 보기 옵션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엑셀 옵션에 있을까요? 자 찾으셔야죠.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자 브라우저 보기 옵션은 자 엑셀 옵션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자 정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정보를 클릭합니다. 자 우리 어, 통합문서 보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자 밑에 쭉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브라우저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자이 기능을 사용해라 클릭 자 클릭했더니 브라우저 보기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표시 탭과 매개변수 탭이 있습니다 자 표시 탭에서 표시 탭에서 자, 셀렉트 박스에 전체 통합 문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 통합 문서를 우리는 특정 워크 시트만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통합 문서가 아니라 시트를 선택합니다. 자, 시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밑에 세 가지 시트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현재 통합 문서에 시트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세 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 워크 시트만 브라우저에서 보기 옵션을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시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만 체크를 해, 주, 해 주게 됩니다 데이터 워크 시트에서만 브라우저 보기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설정이 된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예제 2번의 문제도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개발 도구 탭을 리본, 음, 리본 사용자 아, 리본 메뉴에 표시해라. 자, 이거는 엑셀 옵션에서 처리가 됐, 됐었던 부분이고요. 특정 워크시트만 브라우저에서 보기 볼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해라. 자, 그것은 파일 탭에 정보의 브라우저 보기 옵션을 선택하시고 특정 워크시트만 선택하시면 예제 2번의 문제도 간단하게 풀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예제도 모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한 번, 두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꼭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